차별금지법이 없는 우리나라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차별이 없고 또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하고 어, 따뜻한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관계, 종교, 사상과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경력과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바로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차별의 조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삶의 안정장치가 될 것입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가치나 기준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다, 다종교 국가이며 저출산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여성의 권리가 점차 신장되고 있는데 어쩌면 21세기 안에 남성들이 도태되고 차별받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사회가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이제 법과 제도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시금석이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는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10명 중에 9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차별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서 이 차별 금지법 어그 모두의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3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국가를 빼고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랑 일본인데 어 일본이랑 아름다운 경쟁, 일본보다는 빨리 돼야 되지 않나 빨리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차별금지법 등 이와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를 통합시킨 많은 선례가 보고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부는 자신의 저서 백범일지에서 해방된 조국이 경제력, 군사력, 강국이 아닌 문화 강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부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는 대책, 세대, 젠더 등 혐오와 갈등이 만연한 나라가 아니라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며 구성원 한명한 명이 행복한 나라일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행복 국가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선도국인 한국이 가야 할 미래이며 국제사회가 더 나은 문명으로 가는 모델을 제시하는 기이다 2021년 7월 8일 미래다.